먹방 열풍의 선두주자 고독함이식가에 대해 알아봤죠 어, 줄거리나 구성요소 드라마와 만화의 차이점은 알아봤지만 진짜 진짜 중요한 건놓출고떠나나요 그러니까요 먹방 드라마인데 하이라이트 먹방을 제대로 안 보여주다니 아, 맞아 이건? 맞아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고독함이식가 베스트 먹방 랭킹 여기 잠 빈속으로 시작했다가는 위장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5위는 시즌2, 2화의 텐동. 핀란드의 지인에게 선물할 순산기원 북대를산 고로. 겸사겸사 닌교초의 거리를 거닙니다. 다양한 가게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샤미센의 연주를 듣던 고로는 텐동의 맛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배가 고파진 고로는 무려 냄새만으로 튀김깔를 찾아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노라니 텐동을 주문한 옆자리의 손님이 작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받아든 텐동의 비주얼. 4위 시즌 1 4화 시조카 어묵 옛 연인을 차버렸던 일을 생각하던 고로는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는 고로. 하지만 오늘따라 고로는 좀처럼 음식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도착한 곳은 바로 카페. 여기서 고로의 선택은 바로 희조가오무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새까만 어묵! 맛있게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나온 고로. 독신으로서의 삶을 고집하는 그의 인생관이 담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3위는 시즌1 파라에 등장한 야끼닉구 남자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리는 게이힌의 공업지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고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1인용 불판이 보입니다. 메뉴와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고로의 주변 공간은 지글거리며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로 가득 차있네요. 하지만 오늘의 고로는 평소와 달리 결단력이 강합니다. 오늘 먹어야만 하는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야, 시카로구운 고기라니. 솔직히 이거 먹어 반칙 아닙니까?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고로의 명대사가 <목소리> 터집니다. 오. 왜마르데 인간 가력 발전소다. 이위는 시즌 3, 사마에 등장한 와사비동. 느릿하게 움직이는 완행열차의 몸을 실은 고로. 차창 너머 시즈오카연의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조용하고 녹음이 우거진 시골마을 이즈. 하얗게 쏟아지는 폭포소리. 힘차게 흐르는 개울의 물줄기. 이즈의 물은 유난히도 맑습니다. 물이 맑은 이즈에서 고로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추냉이 직판점! 고추냉이원 카도야. 맑고 깨끗한 물이 아, 흐르는 곳에서만 있네. 자란다는 고추냉이를 맞아. 선택한 것입니다. 오, 나이스 초이스! 하지만 가게에 들어간 고로는 충격적인 메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로의 식탁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말 그대로 고추냉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판에 갈아먹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고추냉이인 것이죠 고추냉이가 먹기 좋을 정도로 부드럽게 갈아내질 즈 드디어 메인이 등장합니다 가다랑어포를 흠뻑 올린 흰쌀밥 에? 이게 전부야? 욕심이 생긴 고르는 갈아놓은 와사비를 전부 투하합니다 정수리를 찌르는 것만 같은 강력한 향 하지만 이것 또한 고추냉이의 매력 아닐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워버린 고로 그리고 무려 같은 메뉴를 또 시킵니다 대망의 먹방 1위는 고독한 미식가의 첫 먹방! 시즌1의 1화에 나온 닭꼬치 편입니다 조촐하다면 조촐하면서도 호사스러운 고로의 첫 식사입니다 가게의 모든 종류의 꼬치를 주문하는군요. 화제가 된 고로의 먹방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다 못해 음식 주변에 퍼져나가는 향기마저 흡입하듯이 먹는 모습이죠. 이렇게 고로의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촬영 직전까지 굶어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고독한 미식가가 맛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소리! 소리 소리! 냠냠냠냠냠냠! 씹는 소리!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먹방 1위를 달성하게 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고로의첫 먹방이 끝이 납니다. 비쩍 말라보이던 고로의 얼굴빛이 환해지고 탄력까지 생겨난 것이 보이시나요? 이처럼 고독과 미식가는 차원이 다른 먹방을 보여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신냐 시간에! 야밤의 먹방이라니 반칙 아닌가요네? 이걸 보고 어떻게 잠을 한 말인가요네? 배가 고파. 아, 안 됐어 안 됐어 나나나 안돼 감독님 아니, 저 아니, 끝났는데? 아니, 감독님 저밥좀 먹고 올게. 요 아니, 아니 아니 가면 안 돼. 아, 아, 아, 아니나 지금 아니, 아니, 죽을 거야. 아 진짜 진짜 가면 안 돼. 아, 왜? 너는 형만 남아. 안녕하세요 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일단 너정신좀차게있어봐저고급한이식가에 나오는 음식 중에 먹어본 음식 아까 랭킹에서 그 마지막에 새벽 한시쯤에서 보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 그럼 이제 새벽 한시에 오빠 제가 쓰지 않고 맛있게 해줄게요 어, 근데 직접 놀이 동시나 봐요. 아 네.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걸다 좋아해가지고 뭐 레고도 만들고 브라보레도 만들고 하다 보니요리도 음. 만드는 거아요아요리도 만드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버리네요. 그럼 오빠 귀탈도 없어요. 만들고 뭐 만들고 싶지 잖아요 <웃음> <웃음> 오빠 그러면 나랑 사람도 만들어 봐요. <웃음> 줄이 저희 와서 얘기하시고요 그래, 어, 저희는 또 이렇게 어, 맛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질게하면서 네, 기다리시오 어, 뭐야? 기다려요?